아이를 먹긴 했나 봐. 그... 예전에도 너못문에 뭐 내가 개빡쳤는데, 이것 때문에 어우, <웃음> 내가 정말 개빡치게 아니야? <웃음> 나 먹은 거 같아. 더 <웃음> <웃음> <밥 웃음> 맛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약간 좀더난녕 같이 생겨진 거 같다. 난녕 오늘 우리 트인룩이야 살짝 리럴비 트윈룩. 아, 저희는 지금 운전하는 유나를 위해 제가 드라이브스루를 쐈습니다. 제가 면허가 아직 없어서. 근데 면허 따도 내차안탈 거지? 어 연수 받는다고? <웃음> 저희는 지금 홍천 가고 있어요. 홍천 어제 진짜 즉흥으로. 너 내일 쉬어? 응! 이러고 가는 거 진짜 음. 근처의 계곡에서 자연감 구경하고 거의 다 숙소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아 네. 저희 사이렌 오더로 주문했거든요 보라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라구요 <웃음> 바꿨잖아 이거 수치스러워서 보라곤오 이렇게 해놨다가 음. 보라곤주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서 <웃음> 잠뭐실라고 <웃음> <모시렁으로 웃음> 마트 가서 뭐 사지? 물이랑 음료 하나 사고 라면 살까? <웃음> 원래 고기에다 그거 아니야? <미남> <미남> 비빔면? 나 비빔면 살려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어? <미남> 너 뭐가 더 좋아? 안 오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개망했어. 어떡해. 아 괜찮아세요 네. 유나 씨? 아니야, 아니야. 지금 기름 책임자가 너무 어합니다 창문 좀 <웃음> <또> 열까? 좀 열까? 열까? 초합니 야! 뭐 거지? 야 이게 아픈데? 어좀 났다. 밑에 밑에. 밑에가 쏟은거. 도착스도착스 타샤의 정원 펜션. 어뭐 풀장도 있다. 귀여워. <웃음> 멍멍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쟤는 이름이 뭘까? 어, 안녕 짜잔 에어컨이 나오는데? 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오 뭐야 이게? 룸앤 패브릭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소독 그런 거 방이나 이런데 아, 옷이나 이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아마 방역도 꼼꼼히 해주셨겠지만 당절국 같은데는좀 뿌려주는 게 아마 좋겠죠? 아이 뭐야! 오! 정이 차차차 약간 당 떨어지니까 좀...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크레이더스에서 삼추! 아, 츄음뭐할 음. 거야 이제? 배고? 한 번만 누웠다가 자자 어. 오! 나도 모르겠어 이앤 <웃음> 슈가 음아 미안한데 혹시 아. 똥구멍으로 먹었어? 나는 <웃음> 캐리퍼 <웃음> 갖고 왔거든. 근데 조금 남 보여주기 창피. 나도 난생 처음 씻는 거고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근데 쓰리퍼에 물 닿으면 되는 게 물밖에 없더라고. <웃음> 물 닿아도 되는 게아니라물 닿아야 되는 거. <웃음> 나 이거 신고 나갈라고. 그래. 나안나게 오징어 튀김 하나 먹을래? 아있거 장어시거 먹을래? 하나 먹을까? 거절을 모르는 여자야 <웃음> 나이를 먹긴 했나봐 옛날에는 오면은 나가 놀 생각했는데 힘들어 어디? 비끼한거 먹으니까 한잔먹까한잔다 할까? 전략 <웃음> 안되다면콜라 하나 주세요 비빔본도 또비빔면도 먹고 싶네? <웃음> 물 올려? <웃음> 안 나가? <웃음> <웃음>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 제 신발 귀엽죠? 저희는 저쪽 계곡 갈 거예요. 따라리라리라. 어, 음 어, 야 여기 벌레 너무, 어 개미 너무 많았고, 어. 아, 벌레, 아 너무 싫어. 시원해. 그냥 딱 시원해 딱. 좋을 정도. 농구, 농구 스타일이야. 꽉. <웃음> 너 집에 두고 간다. 여기 아! 두고 간다. 아! 아! 데려가. <웃음> 사람 없어서 좋다. 우리 레프팅했었잖아. 강원도 정선 가서 우박 떨어지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레일바이크 타고. 오, 우리 맞아, 뒤에 맞아. 미술 선생님 타서 우리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탔잖아. 야, 나 기억력 들이더. 그렇지. 나 기억력 짱 좋아. 좋아. 색깔은 색깔은 좋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문제야. 동수 얼구 똥수야. 내가 얼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너가 아 어, 내가 그래서 마스크 한 번만 <웃음> 벗어 달라고 그래. 어! <웃음> 마스크 때문에 안 된다 그랬지. <웃음> 어알았어 너무 <웃음> 아, 이거 <모르는> <웃음> <웃음> 열 받아서 열이 확오르는거 알아? 진짜 뻔뻔치고. <웃음> 예전에도 나못 뭐 때문에 내가 개빡쳤는데 이거 때문에? 어 뭐지? 이건 완전... 정말 개빡친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생각이 안 나니까 <웃음> <웃음> 짠. 칼집 삼겹살하고 목살 맛있다 완전 껌껌한 오줌이에요 얼른 먹어라 진짜 맛있어. 나 이렇게 여행에 온게 진짜 오랜만이야. 대학교 다닐 때 MT? 한국 응. 그 마지막이고 너랑 그 작년인가? 아 재작년에 불상가인가? 파 뜨자. 물려 뜯겼어. 너 뭐야? 뭐야? 나 뭐야? 나오형오형이 나한테 뜯는다. 오향이 우다 <웃음> 너무 싫어 나 먹은 거 같아 밥 맛이 없어 들어갈 수 있어? 진짜 나도 겁 많은데 너도 심하다 지옥이다 <웃음> 이거 그리고 쟤는 날개 펴고 있어 너무 싫어 저기 붙어있는 나방과 씨름 중입니다 그럼 다 절로 나가는거 진짜. 근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어? 너무, 너무, 질러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의식 치무 너무, 뭐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먹을래 <웃음> 어떻게 씻고 다시 이차너 그럴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워터프루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세포라 샘플로 받았습니다. 어 이거 냄새 이상해 세포라고 이 리베나이 리무버는 좀 되게 특이한 냄새가 나네요. 근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지워지는 건 되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세포라 샘플이에요. 트리플 액션 클렌징 워터 클렌즈 퓨리파이. 근데 대체적으로 세포라가 조금 눈이 맵네요. 시리다. 뭐가 이렇게 맵지? 냄새가 막과하진 않은데 약간 향수 냄새? 그런 냄새인데 눈물 날 정도로 지금 눈이 좀 시려요. 되게 깨끗이 딱 띄는 편입니다. 그럼 저는 마저 씻고 와서 나이트 케어 루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말리기 전에 트위트리트위트리 기획 세트에 이 통이랑 스티커 같은 게 같이 딸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꾸몄어요. 여기다 여행용처럼 담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초록색 면이 진한 곳과 흰색 면이 있는데 초록색 면이 진정 효과고 이제 흰색으로 피부 결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얹어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를 해줬고요. 얘를 그 다음 뒤집어서 정돈을 합니다. 붙이고 있으면 여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요즘같은 여름철에 쓰기 좋더라고요. 진정 효과도 있고. 다음은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알라토인 워터드롭 에센스. 이거는 그냥 샘플이 있길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써보고 안 써봤는데 그 순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달바 워터풀 슬리핑 팩. 이건 이번에 그 민스코님 마켓 할때 달바 그 선크림 궁금해서 다 써봤고 사봤거든요 세트로 뭔가 슬리핑 팩인데 그 펠레드 아포테크처럼 좀 가벼운 타입 막 꾸덕꾸덕 끈적끈적한 타입이 아니라서 되게 쓰기 좋고, 근데 수분감은 약간 펠드 아포테키가 조금 더 있는 느낌? 얘는 굉장히 산뜻하게 약간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저는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건조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하나 더 있는데 너 가져가서 써볼래? 너 가방에 넣어놓게. 을 <웃음> 비빔면을 먹고 오겠습니다. 짜라란, 2차 스타트. <웃음> 윤악효 맛있어. 나 아까 그리고 벌레랑 싸움 너무 많이 해서 소화 빨리 됐어. 응. 응.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벌레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응. 너 밥도 거의 신벌레 해밖에 안 먹었잖아. 치우다가 발견했는데. 어. 방부제를요거를 그대로 넣고 파채를 절였더라고요. 괜찮겠죠?